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롤서머 결승전 그리핀 대 SKT. SKT 대 그리핀 경기 현장에 와있습니다. 자 한번 보시죠. 잘 췄어요. 잘 췄어요.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2 1 9 롤선머 결승전 그리핀의 SKT 경기였는데 뭐 제가 응원은 그리핀을 어... 했지만 오늘의 우승은 SK텔레콤 T1이 우승을 하면서 이제 경기 막을 내렸습니다 어 SKT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!